안녕하세요. LHTV의 김일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집이야기로 우리의 자녀들을 한평생 아파트에서만 살게 할 것인가?입니다. 저는 건축 전문가로서 그동안 아파트를 비롯한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집만을 전문으로 설계와 건축을 해왔는데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집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제가 직접 설계하고 건축한 단독주택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과연 어떤 집에서 사는 것이 좋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 아파트를 비롯한 집을 부동산적이거나 재테크 차원으로만 이야기를 해왔는데 오늘은 아파트라는 집은 도대체 어떤 집인가에 대하여 그리고 이 아파트와 우리들의 자녀, 특히 아이들의 장래 문제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무쪼록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아파트는 좌우단간에 참 좋기는 하지요? 뭐, 편리하지, 살기 좋지, 동일성도 뛰어나지, 마당도 없는 그 좁디좁은 공간에서 못하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으니 말입니다. 음식을 만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먹고, 자고, 싸고, 쉬고, 놀고, 즐기고, 거기다가, 방사까지도 할수 있기도 하고 또 웬만한 취미와 문화생활까지 하고 싶은 거의 모든 것을 다할수 있으니까 말이죠 참말로 좋은 집이기는 하고 그 옛날 살던 집에 비하면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야말로 천지차이죠 아파트는 모든 게다 좋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면서부터 다르죠 바닥은 얼마나 깔끔한지 신발을 신고 들어가기가 민망할 정도요 없는 게 없습니다 집을 드나들 때마다 메모새를 점검할 수 있는 대형 거울은 기본이고 자동으로 켜지는 센서 등에다가 신발 요즘 사람들이 신발이 어디 한두 켤레든가요 각가지 구두에다가 운동화, 등산화, 골프화, 부츠 그리고 각종 우선 골프백 등을 놓아도 부족함이 없는 신발장까지 그 옛날 집의 토방과 마루는 비교가 안됩니다. 정말 게임이 안되는 것이죠? 내부 공간은 또 얼마나 아기자기하게 잘도 꾸며져 있습니까? 우물천정, 샹들리에, 아트월에 대형 테레비까지 놓인 넓디 넓은 거실은 마치 극장과도 같고 싱크대를 비롯한 각종 주방가구에 대형 냉장고, 가스레인지, 식이건조기까지 비치된 깔끔하게거지없는 주방은 뭐 청국장이나 김치찌개, 된장찌개를 끓여 먹기에는 미안할 정도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화장실은 어떻습니까? 무엇보다 측관의 변신이 경천 동지할 일이죠. 측간이 화장실이라는 고상한 이름으로 변한 것도 놀랍거니와 집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어 편하기가 제대를 앞둔 말년 병장과도 같습니다. 일을 보려고 밖으로 나갈 필요가 있기를 하나 비 한방울 맞기를 한가 무서운 밤에 엄마를 대동하고 일 보러 갈 필요가 있기를 한가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뒷일을 보고 난후 단추 하나만 누르면 그 지저분한 것이 어디론가 금방 사라져버리니 이같이 기가 차고 놀라잡빠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그 내부는 어떻습니까? 맨발로 드나들 정도로 깨끗한데다가 일을 보는 것은 기본이요. 세수를 하고 샤워를 하고 화장을 하고 심지어는 뜨거운 물로 모욕까지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안방의 측관는더 기가 찹니다. 요 놈은 아예 부부방으로까지 진출하여 부부만의 전용 화장실로 변신하더니 마나님의 화장을 위한 파우더룸에 물이 확확 돌아가는 월풀욕조까지 거느려서 부부가 알콩달콩 사랑을 나누는데 큰 공헌을 하고 있기도 하지요 정말 그 옛날 지붕도 없고 벽도 변변치 못하던 측근을 생각나치면 이 어찌 천지가 개백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도무지 상상이 안됩니다. 도저히 비교 자체가 안되는 것이죠. 뭐 실내 공간이며 오가는 길이며 환경이며 냄새까지 어느 것 하나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푸세식이 수세식으로 바뀐 것은 가히 측관의 혁명이라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아파트 실내 공간 하나하나의 기능들은 어떻습니까? 콤팩트하게 잘 짜여진 공간 구성이 기가 막힙니다. 주방은 다용도실, 간이주방, 유틸리티룸, 팬트리까지 살림하기 힘드신 주부님들을 고려하여 편리하게도 꾸며졌고 거실과 연계되어 놀고 있는 어린 자녀들의 감시에도 효과적이죠. 주방뿐 아니라 모든 공간들의 동선도 간결하고 깔끔합니다. 뭐 안방, 거실, 화장실, 자녀방 등의 공간이 서로 유기적이면서도 독립성들이 뛰어나죠. 공간끼리의 연결이 단순하여 편리하기 그지없는 것이 마루와 토방을 오르내리랴 부엌에서 방으로 밥상을 들고 나르랴 우물과 부엌을 다람쥐 채바기 돌듯 오가랴 그 옛날 집을 여기에 비하겠습니까 아니 그 양반님네 대궐집은 말할 것도 없고 나라님이 사시던 궁궐도 비할 바가 아니죠 또 수도와 전기불을 보면 아연 세갈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꼭지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찬물이 왼쪽으로 돌리기만 하면 순식간에 뜨거운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고 뭐 더러운 구정물도 마개를 빼자마자 어디론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뭐 집집마다 온천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장작을 한참이나 떼야 겨우 데워지는 판에 목지를 돌리자마자 어떻게 그 뜨거운 물이 금방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설거지한 구정물이 금세 사라져버릴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어디로 빠져나가버린 건지 게다가 단추를 누르기만 하면 똑딱 소리와 함께 천정에 매달린 공에서 귀신뿔이 쏟아져 내려 눈이 부실 정도로 밝아지고 또그 단추를 똑딱 누르면 금시에 캄캄해져버립니다. 호롱뿔을 생각하자니 귀신이 곡칼노릇인데 도무지 반딧불이 한꺼번에 몰려나왔다가 사라져버린 것도 아니고 귀신이 장난질을 친게 분명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나무를 데 없는 것은 프라이버시이죠. 뛰어난 독립성입니다. 아늑하고 콤팩트한 공간은 하나의 독립된 성 아니겠습니까? 현관문만 걸어잠그면 도대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독립성이 너무나 완벽해서 이웃의 눈치를 살필 필요가 있기를 한가 남을 의식할 필요가 있기를 한가 도둑맞을 염려가 있기를 한가 이보다 완벽한 성은 그 어디에도 없을 정도입니다 또 이러한 성에서 밖으로 나오면 별세상이 펼쳐지는 거죠 단지 공원 내 지하주차장과 각종 편의시설들이 여기저기에 널려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땅속에 있어서 비한 방울, 찬바람 하나 맞지 않고 다갈 수가 있는데 현관 앞에 대기한 엘리베이터라는 놀라운 기계를 타고 단추만 누르기만 하면 어디든지 다 데려다줍니다. 한순간에 오르락내리락 할수 있는 것이죠. 어마어마하게 넓고도 넓은 지하주차장은 끝이 안보이고 이곳에서는 무지무지하게 많은 차도 다 들어가고 또 여기에는 피트니스 센터, 수영장, 북가페, 연회장, 게스트하우스 등까지 커뮤니티 시설은 가히 호텔급입니다 아니 최고급 호텔보다 나으면 나았지 결코 뒤떨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또 단지 내 조경은 어떻습니까? 웬만한 공원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기 그지없습니다 못 떨어진 소나무는 기본이요 실개천과 폭포, 연못,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 군데군데 놓여진 벤치와 놀이시설, 잔디공원 등은 그 자체가 별천지입니다. 아파트가 좋은 것은 이것만은 아니죠 아파트가 들어선 주변은 하나의 도시를 방불케 합니다. 아니 도시 그 자체죠. 없는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즐길 것들을 위한 시설들이 몽땅 다 몰려있어 따로 시내에 나갈 필요가 없고 수많은 명문 학원들이 질비해서 방학되면 지방에서 원정교육까지 나설 정도로 대단합니다. 이 정도면 정말 웬만한 도시 못지않지 않습니까? 아니 그 어느 도시에 이같이 없는 것이 없고 그 어느 도시에 이만한 인구가 살 것이며 그 어느 도시가 이처럼 북적이고 또그 어느 도시에 이런 명문 학원이 즐비하며 또그 어느 도시가 이처럼 휘양찬란할수 있단 말인가 아파트 주변만으로도 완벽한 도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하니 아파트는 천국인 것이죠. 방이면 방, 실내면 실내, 아파트면 아파트, 아파트 단지의 아파트를 둘러싼 주변까지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없으니 참말로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아파트라는 것이 처음부터 이같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이 나라에 아파트라는 것이 처음 도입됐을 때만 해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이죠. 뭐 무슨 놈의 집이라고 하는데 이놈은 집마다 있어야 할 것이 하나도 없으니 말이죠. 뭐 울타리도 없고, 대문도 없고, 마당도 없고, 토방도 없고, 마루도 없고, 장독대도 없고, 우물도 없고, 측간도 없고, 지붕도 없고, 도대체 집으로서 갖춰야 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없는 것 투성이었던 것이죠. 이같이 엉뚱하게 생겨먹었으니 당시 사람들이 어찌 아닌놀랄인가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굴러먹다 온 놈인지는 몰라도 모양새도 엉뚱했죠 집이란 모름지기 초가 지붕이든 기와 지붕이든 점잖게 삿갓을 써야 하고 아담하고 이쁘게 생겨야 하는 법인데 이놈은 멋대가리라고는 하나도 없게 생겨먹었습니다 날렵하게 생긴 처마를 이고 있는 것도 아니요 사각게짝을 세워놓은 것 같은 모, 네모난 모양새가 볼품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데다가 또 키는 끙중하게 크고 덩치는 동산만 합니다 옆으로는 한없이 길기만 하고 앞뒤로는 구멍이 숭숭 뚫려 도무지 집이라고 볼 수가 없었죠. 게다가 이런 놈들이 한 채만 있는 게 아니라 무려 수십 채가 몰려 있어서 주변을 완전히 가려버렸습니다. 병풍처럼 막아버려서 앞산도 안보이고 뒷산도 안보이고 보이는 것이라고는 온통 아파트뿐으로 아예 이놈의 아파트로 숲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아주 동네를 망쳐버린 것이죠. 또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가관이었습니다. 구멍마다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데 한두 가족이 아닙니다. 위, 아래, 양옆으로 무수한 사람들이 기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위, 아래로 한없이 많은 사람들이 떠 있는데 공중에도 사람들이 떠 있고 그 공중 위, 또그 위로도 계속 사람들이 떠다니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뭐 사람이 새도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올라가고 어떻게 내려올 것이며 그 높은 곳에서 떨어지기로 하면 어찌할 것인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는데 사람이 날개를 단 것도 아니고 모름지기 사람이면 땅을 밟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땅의 기운을 받아야 하는 법인데 공중에 떠다니며 살고 있다니 도대체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이죠. 무엇보다도 각오 아닌 것은 그 좁은 상자 안에서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상자 안에서는 불을 지피고 있는데 그위 상자 안에서는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상자 안에서는 똥 오줌을 싸대는데도 그 아래 상자 안에서는 온 가득이 둘러앉아 밥을 먹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아니 불이 타고 있는데 어찌 잠이 오며 그 더러운 것들에 쏟아지는데도 어찌 목구멍으로 밥이 들어갈 수가 있는지. 그러니 도대체 누가 이것을 집이라 할 것이며 불이 타고 더러운 것들이 쏟아지니 요정이 따로 없는데도 말입니다. 도무지 점잖은 양반님 내가 살쯤은 못된 것이었죠. 거기다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한두가 아닙니다. 문제는 측관이었죠. 원래 처가와 측관은 멀수록 좋다 했는데, 이놈의 측관이 집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하고 있으니, 요광뚜껑으로 물떠먹은 만큼이라 깨름직합니다. 아무리 수세식이라고나 하지만, 바로 이 집의 측관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니 영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마음이 편치가 못했는데, 냄새도 냄새려니와 물로 흘려보낸 것들이 자칫 머리위라도 쏟아지는 날이면 그 노릇을 도 대체 어찌할 것인가 생각만으로도 아찔한데 그뿐이 아닙니다 변기도 문제였죠 화장지 사용이 일반적이지 않던 그 시절에 툭하면 그 변기가 쾅 막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대체로 용물을 마치고 신문지로 뒤처리를 하던 시절이니 그 변기가 어찌하니 막힐 것인가 시도 때도 없이 막혀버린 변기를 뚫느라 위아래 집들이 소동을 벌이게 할 수였고 그 냄새이며 지저분한 것들로 난리가 아니었던 것이죠. 부엌도 그랬습니다. 그 좁디좁은 부엌에서 도무지 무슨 살림을 할 것입니까? 장뚝대가 있기를 한가? 우물이 있기를 한가? 그 어디서 간장, 된장을 만들 것이며 그 어디에서 고추장을 담궈먹을 것입니까? 또그 어디에서 김장을 하고 그 어디에다가 김장뚝을 묻을 것인지 빨래는 또 어디서 할 것이며 또그 어디서 말릴 것입니까? 학독도 놓을 것이 없으니 김치 하나 담가 먹을 수도 없고 무엇보다도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솔직히 우리네 음식이 얼마나 개성이 있고 남다릅니까? 아주 색다르지요? 조리 과정도 독특하고 그 냄새 또한 고약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구수하기도 하려니와 그 감칠맛이라니 김치에서 나는 군둥내하며 된장찌개, 청국장, 김치찌개에서 나는 향긋한 냄새는 뭐좀 우리가 봐도좀 그렇지 않습니까? 먹을 때야 만나지 조리할 때의 고상한 향기는 먹을 때와는 딴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들을 아니 먹을 수는 없죠 우리가 어디 어느 한날한 한 끼라도 그것들을 걸을 수 없는 노릇 아닙니까 한데 이 아파트라는 집의 주방이라는 곳은 좁기도 하려니와 앞뒤 사방이꽉 막혀 그 향기 탄 냄새들을 처치하기가 만만치 않았으니 말이죠 또 애교스러운 얘기도 있었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의 웃지 못할 해프닝이었죠 주전꾼들이제 집을 찾아가지 못하는 것이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남의 집에 잘못 들어가 망신을 당하니까지도 했죠. 제정신인 사람들도 종종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파트 단지까지는 잘 찾아는 옵니다. 하지만 집마다 동마다 생김새가 다 비슷하다 보니 자기네 집을 수월하게 찾지를 못하는 것이었죠. 심지어는 술에 취해서 자기 집인 줄 알고 남의 집에 잘못 들어가 소동을 벌이기도 해서 파출소에 잡혀갔다는 신문기사가 심심찮게 보도되기도 했으니까요. 한 단지에 수천 세대도 넘는 똑같은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단지 내의 길도 비슷하며 동마다 출입구도 비슷한데다가 세대 출입구도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오로지 그 안에 들어있는 마누라와 아이들만 달랐으니 술까지 취한 위인들이 어찌하니 헷갈리겠습니까? 그러니 파출소에 끌려가는 것은 당연한데 사실 그건 결코 무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도대체 이놈의 아파트라는 집은 도입 초기에는 요상스러운 모양새에다가 우리네 생활방식과 음식문화와는 전혀 어울릴 수도 없는 집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런 집에서 사느냐고 걱정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특히나 점잖은 양반인 네들의 체면에 어울리지 못한다는 것을 말할 것도 없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나 아궁이와 장독대며 부엌 살림에 익숙한 주부님들과 더욱이 산과 들이며 온 동네를 싸돌아다니며 놀아야 하는 아이들의 걱정은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아파트의 위상은 어찌 되었습니까이 아파트라는 집은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수 없을 정도로 이 나라에서 찬란하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집들을 싸그리 다 부숴버리고 온 나라가 이 아파트라는 집으로 뒤덮여 버리지 않았습니까 오죽이나 했으면 아파트 공화국 이라고 했을까요 이러한 것은 주택난을 해소하려는 강력한 정부의 의지와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이 나라의 주택 문제를 해결한 공로가 지대하긴 했지만 온 나라 사람들 남녀노소 할것 없이 모두들 아파트로만 몰려들다 보니 이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오직 아파트, 오직 강남, 오직 도시만 여치다 보니 특정 도시지역의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그러다 보니 장관들의 목에 달아날 지경에 정권의 안위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정치나 경제, 사회, 교육, 교통 등그 어느 분야의 위세를 떨치지 않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오죽이나 했으면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놈을 때려잡겠다고 전쟁까지 선포했을라고요 하여간에 이 아파트라는 것은 살기 좋고 편리하고 너무 좋아서 탈이지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집인 것만은 분명해 보이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아파트란 집이 우리들 모두에게 좋기만 한 것일까요? 좋은 영향만 끼치고 있느냐 말입니다 물론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나 우리나라 주거 문화 향상에는 지대한 공로를 세우긴 했지만 그동안 이 아파트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의 생활방식과 의식을 완전히 뒤바꿔놓았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 빈부격차 조장, 이웃과의 단절, 삭막해져버린 생활 등의 층간소음 문제 등 하나하나 손꼽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특히 이 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들의 자녀, 그야말로 금쪽같은 우리 자녀들, 이 나라의 장래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교육에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요즘 아이들을 아파트 키즈라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아파트에서 태어나 아파트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아파트에서 학창시절을 보내다가 아파트에서 청년시절을 보낸 다음 아파트에서 결혼을 하고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하다가 아파트에서 아기를 낳고 또그 아기는 아파트에서 자기 부모와 똑같은 아파트 인생을 보낼 것이니 말입니다. 한평생 아파트가 아닌 집에서는 살아본 적도 없고 아파트가 아닌 집은 별로 보지도 못한 채 아파트에서만 살았으니 아파트만 집이고 아파트 단지만 마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니 집을 그리라면 내모난 모양의 아파트만 그리고 어린 시절의 추억은 오직 아파트에서 밖에 없고 참 인생이 얼마나 다양하고 아름다운데 오직 아파트로만 둘러싸인 콘크리트 숲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평생 살게 할 것입니까? 바로 이러한 책임은 바로 그들의 부모인 우리들의 책임일텐데 과연 우리 아이들을 언제까지나 이런 아파트에서만 살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해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 아파트와 우리 자녀들의 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쪼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오늘은 이만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혹시 이 영상이 참고가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